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트로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트로 영상이란 영상 시작 부분에 채널을 대표할 만한 간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 중에 인트로 영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트로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인트로만 봐도 그 채널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유명한 채널의 인트로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인트로만 봐도 어떤 채널인지 다들 아시겠죠? 인트로의 영상을 짧으면서도 강한 임팩트가 있어서 그 채널의 간판 역할을 똑똑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멸치 어플을 이용해서 만든 인트로 영상입니다. 멸치 어플을 이용하면 고급진 인트로 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버 하는 모든 분들이 멸치 어플로 인트로를 제작해 채널마다 같은 인트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채널에 특색이 없고 뭔가 밋밋하고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에 맞는 나만의 인트로 영상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에 다른 음악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영상 분위기에 맞는 음악도 있고 안 맞는 음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트로 영상을 만드실 때 채널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상을 선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을 만들 때 짧으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배경음악 19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음악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추천해 드린 음악을 넣어 보세요 제가 추천해드린 1 9가지 음악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음악이니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음악 다운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쭈비니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